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H공사의 양아들 환희환희 김교환입니다 바쁘다 바쁘다 현대사회에서 자 오늘은 정말로 너무나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다양한 공공주택에 대해서 그야말로 일목요연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소득과 자산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때 다양한 기준점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인데요 이 세대원수에 따라서 신청면적이 다 다르고요 입주 자격이 유지되면 2년마다 재계약을 해서 계속해서 거주를 할 수가 있고 임대료가 저렴한 점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65세 이상 수급권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과 월평균 소득 70% 이하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이 국민임대주택은요, 계층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면적별로 소득기준 및 거주자치구 청약저축 횟수에 따라서 공급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소득기준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70% 이하, 8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100% 이하로 다르니까 이점꼭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행복주택입니다. 이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어려운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이 1, 2인 가구 중에서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층별로 거주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거주기간 체크도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다음은 재개발 임대주택입니다 이 재개발 임대주택이란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을 하고 남은 물량을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 재개발 임대주택은 서울시 전역에 다양한 단지가 위치해 있고요. 이 거주 자치구에 따른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또이 저렴한 임대료로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장기 전세 주택의 경우에는요.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가격으로 임대료 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형태인데요 시세대비 저렴한 보증금으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타 유형에 비해 큰 평형의 주택도 있는 점이 특징이고 주변 시세가 만약 크게 오르더라도 재계약 때 전세금을 최대 5% 이내에서만 인상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요 다가구,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미리 매입을 해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청년층,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 청년, 신혼부부 각 유형별로 별도의 모집 공고를 내서 공급을 하죠. 다음은 공공전세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공전세주택 대부분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 전세로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인데요. 기존 매입 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은 면적과 입주 자격에 있습니다. 그동안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위주로 공급이 됐다면 이 공공전세주택은 4인 가구도 충분한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 위주의 물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공급될 예정인 것으로 이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신청 문턱이 낮고 편의, 주차시설 등도 반영이 돼서 주거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이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주택을 물색해오면 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주택을 말하는데요. 이 지원한도 금액은 유형마다 다르고요. 한도액을 초과한 전세금액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 전세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찾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하지만요.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주택화재보험비용도 절감이 되고요 도배나 장판비용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장점들이 존재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아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등 정말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를 다 비교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주택 유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자가진단을 클릭하시고요. 나에게 맞는 조건을 선택하시면 현재 자신에게 맞는 공공주택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분들에게 보다 균등한 기회를 드리고자 이 세분화된 주택 유형 때문에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